아무튼 저, 경제 전문가들 각종 경제 전문가들이 좀 비관적인 전망을 내다봤는데 그 지금 청와대 경제수석은 아직까진 좀 비관하긴 이르다 어 그리고 어 각종 지표들도 경제 회복의 약간 전조 단계에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지표 그러니까 경제 그 비관적인 경제 모습만 보고 내년에 비관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게 아니고 좀 반등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한게 그 불황이 아니고 앞으로 내년쯤에 반등할 수 있다 라고 이제 근거로 삼았던게 첫번째가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어. 실업률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역대 최저 실업률을 기록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실업률이 아주 낮은 단계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경제 성장에 대한 어, 그 하나의 근거로 말을 했고 두번째 음. 일자리의 질이 상당히 어, 괜찮아졌다. 그러니까 단순히 실업률만 뭐 좋아진 게 아니고 아, 임금, 삼승, 임금 상승률이나 아니면 뭐 일자리 복지 같은 거, 뭐주 52시간 52시간제가 안전하게 정착이 됐기 때문에 단순하게 실업률뿐만 아니고 일자리 자체도 질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어,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인터뷰를 했어요. 실업률이 왜 나오냐? 어, 이제 그 필립스 곡선이라고 하는 경제 이론 중에서 좀 오래된 이론인데 실업률이랑 경제 성장률이랑 어,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발표한 그 이론입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높아지면은 경제가 불황이고요. 반대로 실업률이 낮아지면은 경제가 호황이 된다고 이렇게 반비례 관계를 연구한 게 이제 필립스 곡선인데, 어, 1958년도에 이제 그 발표를 했던 이론이에요. 실업률이 낮아지는 단계에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가 성장하겠다라고 입각한 저 발표 자체가 요 이론이랑 이제 괴를 같이 하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은 저 실업률, 실업률이랑 그리고 일자리 일자리의 질이 진짜로 건강한 실업률이고 건강한 일자리인가 에 대해서 조금 어, 의문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러한 몇, 몇몇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실업률이랑 경제성장률이 무슨 관계냐 자 일단은 경기가 나빠져서 실업자가 많아지면 정부는 돈을 풀고 지출을 확대해요. 그러니까 정부 예산을 풀어서 경제 부흥을 시키는 목적 중의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정부 지출을 늘리면은 이제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을 거죠 당연히 이제 뭐 정부가 그 어떤 기간사업이나 아니면 기업에 투자를 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어 투자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일자리를 많이 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풀어지고 실업률이 하락하겠죠 근데 실업률이 하락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 돈을 풀고 이제 투자를 활성화했기 때문에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생기겠죠 돈이 시장이 많아지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지, 올릴 라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적 완화 맞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이루게 된다고 하면은 실업률은 당연히 낮아지고 그리고 경제 호황이 일어납니다. 경제 호황은 곧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그 경제 수석이 말했던 실업률이 낮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기 때문에 경제 지표로서는 경제 호황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마련됐다 이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필리스 곡선에 의해서 실업률과 경제 호황이 단비례 관계 에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아서 앞으로는 경제 성장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미국이랑 한국 그 경제 관료들이 말하는 어 경제 비관으로 볼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라고 하는 근거긴 한데요. 일단 우리나라의한해서만 한번 그 한번 볼게요. 실업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업률을 구하는 공식은 경제 활동 인구 대비 실업자수예요. 실업자수. 음.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업자수가 줄면은 실업률이 줄겠죠. 그쵸? 어, 반대로 생각하면은 경제 활동 인구가 많아. 많은데 취업자 수가 많으면은 당연히 실업자 수가 줄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실업률 자체가 이 과거 실업률이랑 지금 실업률이랑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경제 활동 인구의 그 모수에 대한 특성이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은 20, 2030의 경제 활동 인구고요. 60대 이상 인구의 경제 활동 인구인데 어, 충격적인 게 뭐냐면 2017년도부터 이 60대 이상 경제 활동 인구가 이상 2030 경제 활동 인구를 추월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비판을 받는 게 니네 지금 실업률 지표 개선을 바탕으로 니네가 지금 뭐 경제를 부흥하고 일자리를 창출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업률이 줄었다고 하는 거는 이 절대적으로 무수가 많은 노인 인자리가 많아진 거 아니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노인 일자리는 노인 일자리는 우리나라에서 어, 경제를 부흥시킬 만한 어떤 그 원동력이 있는 지표 자체는 아니죠. 최근에 들어서 시니어 일자리 많이 이제 육성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근로 소득이 높은 일자리는 아니고요. 어 단순히 이제 집에서 놀지 말고 지금은 고령화 세대, 시대에 들어와 있으니까 놀지 말고 그냥 우리 실버 세대들도 일합시다. 대신에 뭐 한창 때 임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소일거리라도 하면서 일을 합시다. 60대 이상 경제활동 인구가 2030그 경제활동 인구를 추월했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가 많아졌기 때문에 실업률이 완화된 거다. 실업률 지표가 개선된 거다. 라고 할수 있는 근거가 이제 경제활동 인구가 60대 이상 인구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기사가 기사가 기자가 이거를 연구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국가통계포털이라고 하는 통계청 사이트 중에서 하나인 그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사예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어이이 이 자료를 바탕으로 유출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실업률이 개선이 됐다고 라 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많아졌다고 라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경제활동 인구가 나이가 많아졌어요. 지하철 택배 일자리 하나랑 우리 대절공채 신입사원 일자리 하나랑 동등한 가치를 갖는 게 과연 맞는가? 어, 요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경제수석이 말했던 것처럼 일자리 질도 상당히 개선이 됐다. 왜냐면은 하 상용직 근로자, 상용직 근로자의 수가 뭐 몇십 프로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어, 좀 아셔야 될게 상용직이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상당히 좀 애매모호합니다. 자, 상용직이라고 하는 거는 안정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하루하루 일자리를 찾지 않고 라고 했는데 하루하루 일자리 라고 하는 거는 뭐 일용직이죠 일용직 일용직은 뭐 공사장 노가다 알바 이런 건데 노, 노가다나 알바가 아니고 상용직 근로자가 많이 그, 그 고용됐다 라고 해서 어그 일자리 질이 개선됐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조금 뜯어 봐야 될게요 상용직은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유기계약직 무기계약직 어 그리고 정규직 이런 사람들도 다포함이에요 심지어 파견직도 포함이 되겠죠 그렇죠? 파견직도 어, 적어도 몇 개월 단위의 계약기간을 두고 그 근로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규직의 일자리가 많아진 거라고 보기에는 어, 조금 말장난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요소가 있죠 왜냐하면 유기계약직, 무기계약직, 파견직 이 사람들의 근로가 많아졌다고 해서 일자리 복지가 과연 조,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 요거에 대한 의무가 좀 있는 겁니다 의문이 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일자리의 질이 개선됐다라고 해서 말했던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상용직 근로자 수가 많아졌다 였는데 그것도 여전히 어, 조금 통계의 어, 말장난이 아닐까 어,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노인 일자리가 많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 지표가 개선됐다라고 할수 있는 요소 자체도 뭐냐면 은 어, 노인 일자리가 많아지거나 아니면 은 어, 실제로 2030 일자리가 많아져야 되는데 2030 일자리가 많아졌다고 보기에는... 어 당연히 지금 대기업들은 마찬가지고 뭐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중견기업도 마찬가지고 다 어려워요 기업들이 어렵기 때문에 채용규모를 확대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대, 대기업 중에서 채용규모 확대하는 곳이 거의 없어요 어, 거의 없고 대부분 줄이거나 전 분기 규모를 유지하거나 하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노인 일자리 개선에 의해서 실업률 지표가 그 개선이 된 거기 때문에 어, 단순히 아까처럼 실업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경제 호황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오류가 아닐까 어,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정부 무능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 경제 불황을 경제 불황을 우리는 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부 관료 말만 믿고 불황 안 오겠구나라고 믿고 있다가 한 순간에 터져버리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정부 발표를 보면은 그냥 어 뭐라 그래야 될까 국민들 그냥 잠깐 안심시키기 용도의 발표를 하는 거라고밖에 좀안 믿겨요. 아까 아까 그 경제 수석이 말했던 것처럼 뭐 지표가 완화됐다, 실업률이 완화됐다, 그리고 뭐 일자리 질도 높아졌다라고 하는데 정작 뜯어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 저는 그래서 뭐 좌파하고 오파하고 떠나서 그런 뭐 정부 정책은 당연히 실패할 수도 있고 뭐 잘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정부가 잘, 뭐 잘못했다 뭐잘 이런 게 아니고요. 어 여러분들 스스로 조금 뉴스를 객관적으로 분석을 할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경기 불황을 아직까지 걱정하기 이르다라고 하기에는 어좀 통계에 오류가 있지 않나 통계에 눈속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어, 미리미리 어, 조금 깨어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어, 우리가 어, 사회를 좀 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물가가 마이너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이 낮아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로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가가 낮아지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안 좋은 거왜냐면은 아까 우리가 필리스 곡선 말할 때 어,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서 지출을 늘리면서 일자리도 만들고 투자도 많이 만들고 그리고 어, 정부의, 그 정부가 의정부 재정주치를 늘리면서 이제 경제 호황을 양적 완화로 이루려고 하는데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오겠죠 그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 많아지고 그리고 어, 실질 소득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오는데 <웃음> 지금 이 과정까지 만들어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디플레이션이 만들어지고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네가 지출을 늘려서 일자리 만들고 경제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결국 결과는 인플레이션이 나와야 성공인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은 계속해서 디플레이션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정책 실패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유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야. 실업률이 낮아지면 뭐예요? 실업률이 낮아지면은 결국 인플레이션이 와야 그 실업률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오는 건데 왜냐면은 어, 실업률이 낮아지면요. 실업률이 낮아지면은 어, 실업률이 낮아지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금이 임금이 임금이 올라야 돼 임금 임금이 올라가야 된다고 하면은 결국 저, 그 기업으로서는 인건비 부담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인건비 부담을 어디에서 해소하냐면은 그 어떤 뭐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재화라든지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어, 가격을 올려서 이거를 충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물가를 올릴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소비가 안따라줘 소비가 소비가 물가를 따라가지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요 실업률 낮아져서 임금 인상을 바탕으로 경제를 부흥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결과를 보여지고 있지 못하다 이게 팩트입니다 근데 이게 정부 정책이 실패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게요. 글로벌적인 이슈가 있죠. 글로벌적으로 지금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너무 팽배했기 때문에 어뭐 투자고 뭐고 지금 다 지갑을 닫아놓은 상태고 어 금으로 많이 좀 몰려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뭐 코스피라든지 미국 증시도 조금 반등을 보여준 게어 뉴스가 조금 조금씩 보이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완전한 완전하게 좀 안심할 만한 수준은 아닌 걸로 제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정부는 디플레 아니다라고 하는데. 얘네가 그 근거로 드는 게 아까 제가 지금 뭐 경제 전문가도 아닌데 그냥 몇 가지 뉴스만 보더라도 그리고 몇 가지 경제 잡다한 지식으로만 봐도 얘네가 보도 얘네가 말하는 근거 자체가 터무니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자파우파가 어.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우리 지금 당장 돈이 걸려 있는 건데 아좀 어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결국 경기가 어려워지면 투자처가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어 우리가 할수 있는 투자가 뭐 이제 주식, 주식, 채권, 금, 부동산 이렇게 있는데 채권은 이미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 시대로 다가가기 때문에 투자처가 안 돼. 그리고 불황이야. 어 불황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도 못 해요. 그렇다고 부동산을 할 수도 없잖아요. 부동산. 강남, 서울 집값 말고는 다 떨어지고 있는데. 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 강남 부동산을 살 만큼의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도 투자를 못해요 서울백은 다 떨어지고 있어 가지고 투자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 어떻게 어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면은 그러면은 어, 비트코인으로 투자하는게 어때 어. <웃음> 비트코인으로 투자하는게 어때 라고 어 약간 희망의로를 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근데 비트코인이고 나발이고 일단은 경제 상황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를 알아야죠. 어, 그래서 어, 상당히 어려운 경제 국면에 맞닥뜨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